다시한번 부모님께 음. 덕지 않은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정동원님의 지구탐구생활 너무 무더워 정동원이 체감온도 50도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의 더위 아래 생존 노동을 펼치는 생생한 현지 체험기를 오늘 밤에 전한다 처음 이렇게 더... 탐구생활을 해봤는데요 음, 일단 1일차에 느낀건 그거요 예 정말 덥다 제가 더위를 안타는 줄 알았는데 안타는게 아니었어요 MBN 글로벌 프로젝트 지구탐구생활은 내가 만약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 17정동원이 인종도 언어도 여기 실랑카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더위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도 땀 흘리지도 않으시고 정말 와 보면서 경스러웠어요 오늘 그리고 문화도 다른 타국의 삶을 체험하고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글로벌 생존기를 담는다. 걸레를 들고 숙소를 쓸고 닦던 정동원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논스톱 폭풍 청소에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고 결국 나 한국 보내줘! 라고 외쳐 폭소를 자아냈다. 다음날 정동원은 4월에 시작된다는 스리랑카의 새해를 맞이했고, 하루 만에 현지 분위기에 완벽 적응한 듯 어색함 없이 맨손으로 아침 식사를 해 웃음을 안겼다 하지만 정동원이 평화롭게 식사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집 안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는 말에 맨발로 밥그릇을 들고 뛰쳐나가는 돌발 상황이 이어졌다. 정동원을 시겁하게 만든 아침식사 사태 전말은 무엇일지. 정동원과 보호자 김숙의 예측불허 스리랑카 생존기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K-청소년 정동원의 모습이 흐뭇한 웃음을 자아내는 글로벌 프로젝트 지구탐구생활 첫 방송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